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초등학생 때는 이 궁을 밟고 막 올라가서 여기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근데 오랜만에또 높은 거 올라가서 진 무섭긴 했어요 2022년에 바라는 점은 많은 멤버가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월드투어 하고 싶고 그리고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제 공연하고 싶고 살짝 새해에 가족들이 한번 보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축구부는 모든 운동에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법이라면 우리 축구부에 와서 같이 운동을 나랑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나고 같이 맛있는 짜장면도 먹고 이렇게 시합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나와함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로 와. 잠깐. 저요. 저는 토론토에서 농구만 하는 사람인데 한국이 농구에 관심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왔습니다. 방금. 어, 일단은, 농구할 때는 왼손잡이고, 밥 먹을 때는 오른손잡이어서 그냥 튀김으로서 먹어볼게요. 잠잘 때는, 그, 이제, 침대 누워가지고, 여기가 끝이면 이렇게 끝, 누우면 이렇게. 농구는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오면 친구들이 그냥 많아져요 더보이즈처럼 그냥 패스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어, 같이 이겨가는 스포츠여서 저는 농구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치고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시즌 그리팅 2022년 버전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2022년에는 저희 더비 분들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더비 분들을 만나서 진짜 저희가 나온 앨범, 제일 많이 나온 앨범을 더비 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그 현장에서 이 에너지를 느, 느끼고 싶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죠. 많은 부서가 있는데 재미도 있으면서 운동도 되면서 뭔가 승부욕도 생기면서 다양한 걸다 즐길 수 있는 종목은 뭐다 그렇지만 특히 테니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스포츠니까 저희 부서에 와서 이렇게 재밌는 테니스 저랑 한번 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보이즈 선수촌에서 풋볼 선수를 맡고 있는 에릭입니다. 잠시 했었는데, 어, 이렇게 오랜만에 또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사진 찍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저 또한 이런 모습을 더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좋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2022년에는 그냥 좀더 행복하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좀더 행복하고, 작곡에 좀더 도전을 해봐서 어, 2022년에 나오는 앨범에 제가 쓴 곡이 이제 수록곡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저의 큰 목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열심히 준비해서 꼭 그런 날이 올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더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더비들에게 양궁 강좌를 하게 된 김영훈 선생입니다 일단 활은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러 못해 있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반대로 가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세는 여기서 이게 몸이 일자가 되게 왜냐면 저도 양궁 카페를 세네 번 갔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서 거기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뭐 2022년에는 더비와 더보이즈도 오래오래 행복하고 저희가 꼭 만나서 한명 한명 모두 다 만나서 어 마스크 벗고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비들 너무 사랑해요 승마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보통 여기에 단추가 더 달려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 이거 찢어요 말하고 친해지는 거는 말 목을 이렇게 툭툭툭툭 쳐줘야돼요. 이게 칭찬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하게 편안하게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2021년에 너무 좋았던 점은 저희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더비 분들 그렇게 좋게 봐주시고 그런 점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그런 저희가 너무 감사한 분들한테 더비 분들한테 진짜 대면으로 못 봐서 대면으로 보면 저희가 진짜 모든 이 열정을 실제로 볼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2022년에는 꼭 대면 콘서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뭐 하냐 어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어 그게 어이 그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아 어. 너무 멀리. 강을 건너는데 어. 아끼던 공이었는데, 나의 456번 공. 자, 골프 치는 거 알려드릴게요. 1단계.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립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좀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빼요. <웃음> 손은 최대한 앞으로. 이게 몸의 중심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오. 네, 2022년도는 이 AA 배터리처럼 충전이 잘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모두가 이 너무 이루지 못한 꿈들이 많잖아요. 요즘 시기에 저도 내년에 활발히 더 활발히 활동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다할 거고요. 하고 싶은 거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배터리를 꽉꽉 채워서 하고 싶은 거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결혼하는 거 빼고요. 야. <웃음> 2021년 저희 더보이즈로서 너무나도 좋은 선물들을 어, 더비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뭐, 평생 잊지 못할 한해였던 것 같지만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더비들과 함께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2022년엔 꼭 함께 어, 더 좋은 봉먼티들을 즐길 수 있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해가 호랑이 띠인 만큼 조금 더 열정적인 와일드한 케빈의 매력을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핫키를 맡았는데 사실 핫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가 있지? 좋았던 점은 일단 저희가 두 번의 앨범을 냈지만 그래도 그 앨범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비 분들께서 이제 1등이라는 큰 선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 2022년에는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저희 더보이즈가 정말 이제 한국에 계신 더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여러 이제 나라에 계신 더비들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예요. 왠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태권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태권도 시합을 했는데 졌어요. 제 자신이에요. 네,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태권도에 오게 되면 제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드리고 또 어디 가서 호신술 우리 더비들 항상 어,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신술을 알려줄게요. 꼭 태권도로 오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모든 걸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2022년이 흑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소랑이로서 2022 이년은 어 그래도 저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맞춰봐 형이 몇대 때는지. 한 대. 저 소리 한 대는 소리가 소리보다 빨라. 안 보인 거지 눈에. 칠. 아나 이거 게 약간 나도 빨차기. 과 과학... 과학적이지 못하지만 <웃음> 난 보였어. 맞지? 어, 원래 일반인은 못 봐. 어, 야, 야. 아직 그 영역에 도달하지 마, 는데그 정도 수준 안 돼, 아 방금? 네 번을 쳤어. 더비는 부셨나? 부셨겠지, 더비들은? 아, 봤을 거야. 아, 안 갔어. 정확히 여기였어. 아, 야. 야, 물킥인데? 물방방이 킥인데? 아, 힘들어, 아, 나 <웃음> <쩜껏 웃음> <둘. 웃음>